0, 음. 4제곱이었는데, 9인 음. 거 따가지고 X바가 만들었을까? X바는 음. 평균에 영향 안 주고, 이거 음. 제곱근 3 하면 3분의 4의 음. 제곱. 어. 그렇게 나오지? 3분의 4의 제곱. 그리고 음. y 반은 0, 음. 아, 뭐래냐 3,2분의 1의 제곱. 음. 근데, 네, 여기 두가, 방향이 다르니까,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, 1백이 0. 이 여기. 0. 근데 여기다가 3분의 4를 나눠줘야 되니까, 4분의 3 해놓고, 마이너스 음. 붙여주면, 4, 마이너스 4분의 3. 이러면 a 빼기 3인데, 여기다 2분의 1을 나눠줘야 되니까, 2 곱해주면, 2a는 6 마이너스 4분의 3. 4 6 음. 24, 21. 근데 A 넘어가니까 A는 8분의 21 음.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네. 나오지? 네.